비밀의 미술관. 은행 사장 자리를 포기하고 화가가 된 세잔. 아 예쁜 사과 정물화로 유명한 폴 세잔은 후기 인상파 화가이자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라고 하면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폴 세잔같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니 그 많은 자식들, 저 우리 현대 화가, 현대 미술 화가들을 다 챙긴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하시는데요. 어, 하지만 폴 세자는 아주 부자였고요. 음, 그것도 오늘날로 치면 재벌 2세로 이렇게 불러도 될 정도로 어,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어, 아버지 그 루이 오귀스트 세자는 어, 은행가였습니다. 어, 그래서 세자는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남부의 그 도시 마르세유 옆에 있는 학생 프로방스 시내에서 어, 그림을 그리다가 단지 그 작업실이 시내에 있어서 자꾸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어, 도시 북쪽 외곽으로 작업실을 옮겼을 정도로 <웃음> 여유롭게 살았었습니다. 어, 게다가 그 천장에 창문을 달아서 빛이 들어오도록 직접 작업실을 설계하는 등 어, 평생 동안 모든 화가들이 바라는 그런 꿈같은 화가 생활을 아주 멋지게 작품 활동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아, 폴 세잔은 1839년 1월 19일 프랑스 남부 악생 프로방스라는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예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가족으로는 여동생 두 명이 있었고요. 아, 폴 세잔의 작업실은 지금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세잔 박물관이 되었고요. 아, 처음 개관했을 때는 아,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서 만큼 폴 세잔 이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 같은 유명 인사들까지 방문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폴 세잔은 사실 아버지의 강국한 그런 바람과 그리고 무언의 아빠 압력으로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미술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또 그림도 그렸는데요. 또그세자의 아버지는 음 아들이 법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공동대표로 있던 은행을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음 하지만 그 아들 폴세자은 <웃음> 그림만 열심히 그리려고 했었고요. 아 그리고 1862년 11월 아 아버지의 은행에서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결국 모든 걸다 접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로 떠났습니다. 어,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요? 어, 답답한 것은 물론이고 그런 아들놈의 친구들까지도 가시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인 옆에는 또 다른 위인이 있잖아요. 어, 폴 세잔의 절 친한 친구 중한 명은 또 정의와 진실을 사랑했던 사회주의자이자 또 소설가 그리고 미술평론가였던 에밀 졸라였습니다. 어, 에밀 졸라는 어, 사실 프랑스 남부 학생 프로방스에서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있던 폴 세잔을 미술의 중심, 파리로 데리고 온 장군입니다. 어, 폴 세잔이 그린 신문 레베르망을 읽고 있는 화가의 아버지를 보면 60대 정도로 보이는 주인공이 다리를 꼰채 앞으로 몸을 당겨서 엄청 불편해 보이는 그런 자세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60대 노인으로서는 사실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자세인데요. 작품 속 아버지의 그 뒷면 배경에는 폴 세잔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정물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림 속 아버지가 읽고 있는 그 신문은 에밀 졸라가 1866년부터 미술평론을 쓰기 시작한 그 신문입니다. 어, 에밀 졸라는 사실 어리, 젊어서 자기 자신도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그 주변에 에밀 졸라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 힘들었던 어, 비주류파인 인상파 화가들을 또 적극 후원했던 위인입니다. 어, 폴 세잔은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또 자신의 어, 그리고 그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폴세잔의 아버지는 아, 르베르망 이라는 신문을 정기 구독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한 번도 사서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 폴세잔을 미술계로 끌고 간그 아들을 망쳐 놓은 것이 분명한 아들 친구가 연재하는 글을 읽고 싶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겠습니까 아, 하지만 뭐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아, 폴 세잔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아들 폴 세잔의 꿈과 그 노력을 인정했고 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들 폴 세잔의 작품 활동을 계속 후원해줬습니다. 아, 든든한 아버지의 후원으로 폴 세잔은 뭐 사과 그리고 체리가 있는 멋진 정물화를 비롯해서 2011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었던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같은 걸작들을 소장했습니다 어, 그리고 결국 프랑스 어느 지방의 은행 사장 되신 현대미술의 아버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188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음, 유일한 아들이었던 폴세자는 어, 유산으로 40만 프랑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한 70억에서 80억 원 정도 되는 어,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어, 그 돈으로 폴세자는 부동산도 제법 투자를 했고요. 어, 자신의 멋진 스튜디오를 짓고 그리고 평생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그래서 했을까요? 폴세자는 어, 살롱전에 1882년 그것도 자신의 후배 그 앙투안 길메의 도움으로 일평생 그냥 단한번 당선됐습니다. 물론 1863년부터 어, 살롱전에 꾸준히 출품을 했습니다만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어, 1863년에는 그 바람둥이 거장 에도아르 마네와 함께 어, 살롱전에서 낙선했지만 또 낙선자만 따로 모은 낙선전에서도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개인 전시회나 단체 전시회도 별로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1 9 8 2년에 살롱전에 당선된 이후에는 단한 번도 자신의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당선됐으니 더 이상 뭐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어, 하지만 어, 폴 세자는 이미 화가로서도 유명했었고, 그리고 그 후배들인 클로드 모네, 오기스 누누아, 그리고 에밀 베르나르 등 당시에 그 인상파 화가들로서 잘 나갔던 그런 화가들과 친분도 나눴습니다. 오히려 그런 화가들이 프랑스 남부인 악생 프로방스까지 찾아내려 왔고요. 물론 그 화가들이 폴 세잔의 돈을 보고 온건 아닙니다. 폴 세잔이 그만큼 유명했던 화가였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로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폴 세잔은 그들이 오면 자, 자기가 자 즐겨 그렸던 어, 풍경화인 자신이 또 성스러운 성지로 모셨던 그쌍투비토아르산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폴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폴 세잔을 어, 인상주의 화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사실 폴 세잔이 인상주의 화풍을 그린 건몇년 되지 않습니다. 폴 세잔은 어, 인상주의 당시 이제 막 시작했던 그 인상주의 기법을 넘어서 어, 모든 풍경, 정물, 인물 이 등을 다 작은 도형선으로 나눠서 분해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어떻게 보면 어, 한 10년, 20년 후에 어, 파블로 피카소가 만든 그 큐비즘 입체파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런 형식으로 그림도 그렸고요. 또 그의 작품은 어, 작품의 색칠 이런 것은 또그 앙리 마티스의 야수파 같은 그런 짙고 강렬한 색까지 표현하면서 이후에 어, 내려오는 그 현대미술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폴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14차시 로댕의 입술이 닿지 않는 입맞춤 오기스트 로댕